지금 저, 제가 커피 만드는 영상 보고 있는데, 아, 저 커피만 한잔 누가 딱찾다줬으면 좋겠네요. 이 결이가 요즘에 <웃음> 저랑 이제 어디 이동하거나 하면은 차에서 뭘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요새 또 영어 공부나 이제 그런 거에 맛을 들여가지고 차에서도 항상 와이프가 옹 이제 영어. 이렇게 보여주려고도 하고, 또 한편, 이제 코딩 때문에, 코딩 프로그램을 이제, 어, 핸드폰, 핸드폰이나, 이제 뭐, 패드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또그 다음에 요새는 또그 마인크래프트도 요새 맛을 들여가지고, 아 차만 타면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손떨림도 있고, 이제 얘가 좀 멀미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차에다가 이제 리어 모니터를 좀 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착을 하면은 금액이 뭐막 저렴하진 않아요. 리어 모니터 다는게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좀 대체 방안이 없을까 생각 하다가 또 가성비는 또 끝내주는 제품을 하나 찾았어요. 카메라에서 나온 제품인데 카메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제 전자액자나 이런 걸사용하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회사 거를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러 모니터라고 되어 있어요. 핸드 스마트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를 이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인데 가격대도 이제 한 10만 원대 후반대 10만 원 후반대 이렇게 장착을 해서 차량용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미러 모니터 다 보니까, 이제, 차에서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시에도 쓸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차박 캠핑이라든지, 대체 모니터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요거가 저는 이제 13인치 모델을 구입을 했는데, 10인치도 있어요. 10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 잭으로만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는데, 10인치 같은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 이제 USB로도 이제 전원 장치를 이용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0인치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저는 사이즈 좀큰 거를 보려고 13인치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브라켓 거치대를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차량용 요 부분에 간단히 껴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리어 모니터 대형으로는 1 0만원대할수 있는 뭐 최적의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리어 모니터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우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얘네들 이 전자액자를 많이 쓰던 애들 회사라서 무게도 이거 상당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 부담감이 좀 덜해요. 호환성을 보면 이쪽에 어 이쪽에 보면 SD 카드, 그다음에 외부 오디오 잭, 그 다음에 C 타입 USB, USB, HDMI, 그 다음에 DC 전원 단자 이렇게 호환, 후면부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c 가잭 전원을 연결해서 이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성을 보면은 이제 C 타입을 보면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다 C 타입으로 USB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미러링이 되고, 그 다음에 USB. 그 다음에 HDmi 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기 같은 거 음, 그런 걸 연결해서 차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1 3인치 정도로 되고, 이게 FHD를 지원을 해요. 어, 화면 해상도는 FHD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야각도 170도 정도라서, 뭐 충분히 양쪽에서도 보셔도 뭐. 외곡 없이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에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모니터를 차량에 한번 설치해 봤어요. 설치해 봤는데 이 설치 방법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거치대를 요 보시면 이 틈에 이렇게 걸착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음 모니터가 지금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거를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후면부에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풀으신 다음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가운데 센터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시면 이렇게 보조사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위치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옮기,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 결이가 아이가 여기 타는데, 앞에다 놓으면은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으로 이제 직접 조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요 리모컨으로 이제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이제 시청을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요 센터 부분에 이렇게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전원을 켜 볼게요. 요 리모컨으로. 총해서 이렇게, 뭐, 결의가 볼수 있는 영상들 이렇게 USB나 SD카드에 넣어갖고 오면 이런 식으로 사진, 음악, 동영상, 뭐, 달력도 보실 수 있고 설정에 가시면 이렇게 뭐 한국어로 이렇게 세팅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영상을 이번에는 이제 요 핸드폰으로 이제 C타입 이제 미러링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해요 뭐 핸드폰 충전하는 쪽으로 C타입에 요 후면부에 이제 C타입 이제 확장자에 꽂고 이제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C타입으로 설정을 하면 자 핸드폰의 화면과 지금 이제 모니터의 화면이 같죠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하면은 유튜브를 클릭. 후에 <웃음> 이제 제 채널에 이렇게 들어와 왔어요. 그래서 뭐 채널을 하나 어 뭐를 해볼까요? 로미 영상을 이렇게 클릭하면. 로미는 예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로미는 지금 저희 하담부에 있는. 이렇게. <웃음> 핸드폰 화면 어,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힘들게 이제 뭐 잡고 보지 않아도 이런식으로 이동시에 이렇게 넓은 13인치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보게 되면은 이제 멀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10만원대 리어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화면, 그러니까 USB면 USB, SD카드면 SD카드, 그 다음에 이렇게 휴대폰으로 미러링까지 해서 간편하게 볼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차에서도 이렇게 보지만 저희가 이제 캠핑을 하거나 할때 차박에서 일반 전원으로도 연결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거잭으로도 연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휴대성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자 이제 이걸 끄고 뒤에 후면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브라켓에서 가볍 아주 간단하게 이거를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풀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제거를 하면 돼요 이렇게 제거를 해서 딴데 가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동을 차박을 왔어요 제가 차박할 때 갖고 다니는 자요 마이크로버스를 통해서 차박 와서도 뭐할거 있어요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차에 누워서 그래서 이 리어 모니터도 저희가 이렇게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그냥 차에 누워서 차박할 때 차에서 자 여기 차에서는 이동할 때는 차에서 거치대에 거치를 하고 도착해서는 자 이런식으로 누워서 이렇게 화면 보면서 에? 자 리모컨으로 볼까요 한번 자 지금 저, 제가 커피 만드는 어? 영상 보고 있는데 아저 커피만 한잔 누가 딱 타다 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자박하면서 예 여유롭게 차에서는 차로 그 다음에 리어 모니터로 그 다음에 도착해서 차박 할 때는 이런식으로 뛰어서 차박하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예? 얼마나 좋아 이게 산에 와갖고 이렇게 차박하면서 그죠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